안녕하십니까 크루토 메타 콩콩 입니다 지난 시간은웹 3.0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이번 시간엔 웹 3.0과 관련된 프로젝트들이 무엇이 있고 어, 어떤 놈들인지 한번 디테일하게 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지난 시간 내용을 복습해보죠 웹 3.0은 AI 기반, 탈중앙 데이터 구조, 엣지 컴퓨팅 등의 탈중앙화라는 특징을 갖습니다 그래서 웹 3.0 메타의 카테고리를 엣지 컴퓨팅, AI, 스토리지, 보안 등으로 크게 나눠봤는데요 지난 시간에도 각 카테고리별 프로젝트들을 잠깐 언급했었는데 여기서 조금 더 살을 붙여보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잘 알려진 프로젝트들은 제외하고 상대적으로 덜 알려진 숨은 진주들을 찾아보는 시간을 가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내용에 앞서 이 영상에서 언급하는 프로젝트들은 특정 가치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고 매수를 권장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엣지컴퓨팅의 모델로는 이더리움과 ICP가 있습니다 자 우선 이더리움은 더 월드 컴퓨터라는 슬로건을 내세운 프로젝트로 어, 사실상 노드들에 의해서 이더리움 생태계의 모든 데 서비스가 운영이 되기 때문에 엄청나게 광범위한 엣지 컴퓨팅 모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냥 이더리움은 하나의 소우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좀 너무 광범위하다 싶으실 텐데 그도 그럴 것이 앞으로 코인판에 그 어떤 메타가 붐을 만들더라도 결국 이더리움이 직감접적으로 엮여있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이더리움 위에서 만들어진 서비스들이 메타를 주도하는 거니까요. BSC나 솔라나 등 다른 메인넷이 아무리 몸집을 키운다고 하더라도 결국 이더리움이 메인스트림을 가져간다에 제 손목과 저희 구독자분들의 전 재산을 걸겠습니다. 자그 다음은 ICP입니다. 자 원래 디피니티라는 이름으로 알려졌었는데 중간에 리브랜딩을 했습니다. 골렘이나 앵커가 분산 컴퓨터의 시조세라면 ICP는 비교적 최근에 만들어진 프로젝트입니다. ICP는 웹앱 서비스 체계의 구조의 효율성을 높여 개발을 보다 쉽고 효율적으로 할수 있게 해주는 네트워크입니다. 웹앱 서비스 개발 환경이 급격하게 발전함에 따라서 개발자들은 운영체제 최적화, 데이터 관리, 방화벽 등 해결해야 하는 문제들이 많아졌습니다. 이에 따라 서비스 개발에 힘써야 하는 시간과 비용이 다른 곳으로 분산돼버리는 비효율이 생기게 됐죠. ICP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프트웨어, 앱 데이터 관리, 웹앱 서비스 인프라 기능이 추가된 다기능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구현해 개발자들이 서비스 개발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자, 쉽게 말해 잡문은 i c p 가 하고 개발자들은 개발만 하면 되는 거죠. i c p 를 통해 앱 서비스들이 계속해서 새롭게 만들어지고 있으며 주요 개발자들과 함께 팀으로 참여하는 파트너들의 스펙도 상당히 쟁쟁해 많은 주목을 받은 프로젝트이기도 합니다. 메인넷도 얼마 전에 성공적으로 마치고 5월에 메이저거래소에줄 상장되는 등 시장에 상당한 기대를 받고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하지만 스펙과 다르게 가격은 그렇지 못한데요. 지난 5월 바이네스에 상장한 후 2800달러로 시작해서 현재 30달러, 약 98%의 하락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존 홀더 분들이라면 악수를 나겠지만 신규로 진입하기에는 참 매력적으로 보이는데요. 아, 저만 그런가요? 지금 돈이 없는데 앞으로 길게 보고 조금씩 주워보려고 합니다. 두 번째 카테고리인 AI 카테고리에선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휴먼 프로토콜과 브레인트러스트가 있습니다. 자 우선 휴먼 프로토콜은 지난번 설명했던 데이터 레이블링의 작업에 대한 인센티브 구조가 메인 모델입니다. 머신러닝을 위해 빅데이터를 가공해야 되는데 여기에 필요한 잔업들을 블록체인 인센티브를 통해 아웃소싱을 하는 거죠. 후에 이를 통해 가공된 데이터를 활용해 자율주행이나 사물인식 인공지능 시스템 개발을 하게 됩니다. 업비트에도 상장되어 있는 김치코인 마루가 워크박스를 통해 이미 선보였던 모델이기도 한데 뭐 사실 누가 먼저냐 보다 누가 더 제대로 하느냐의 싸움인지라 앞으로 충분히 기대해볼 법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코로나로 인해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이 엑시 인피니티를 통해 게이머로 전업하는 사례를 봤듯이 인센티브 구조만 잘만 돌아간다면 충분히 관심을 받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저는 코인리스트 세일에 참여를 했었는데 세일과 대비해서 일단 2배 정도 올랐다가 현재 조금씩 내려오고 있어요. 다음은 브레인트러스트입니다. 브레인트러스트 또한 휴먼 프로토콜과 마찬가지로 코인리스트에서 세일이 진행됐던 프로젝트입니다. 브레인트러스트는 탈중앙 일자리 연결 네트워크를 모델로 내세웁니다. 구인구직 플랫폼 역할을 탈중앙화된 커뮤니티에 맡기고 그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A라는 회사의 채용 공고가 나게 되면 사람들은 그 자리에 맞는 인재를 추천을 하게 됩니다. 만약 자신이 추천한 인재가 고용되면 그에 따른 보상으로 BTRST라는 코인을 받게 되는 거죠. 여기도 위와 마찬가지로 데이터 레이블링의 사례에 포함된다고 할수 있습니다. 네, 현재도 구인구직 플랫폼에서 자신의 이력에 맞는 직장이나 혹은 채용 분야에 맞는 인력이 매칭돼서 추천이 되는데 이는 사실 구체적인 검증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단순히 몇 가지 선택된 키워드에 따라 매칭이 되는 것이라 상당히 신뢰성이 떨어지게 되죠. 반면 브레인트레스트 같은 경우 사람들이 구직자와 구인자 간의 조건을 직접 검토하고 그에 맞는 추천을 하게 됨에 따라서 데이터의 신뢰성이 상당히 높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AI 기반의 잡매칭 시스템을 구축을 할수 있게 되고요. 이미 많은 기업들이 이 브레인트러스트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실제 사용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코인베이스에도 이미 상장이 되어 있고요. 앞으로 관심을 가져볼 만한 프로젝트인 것 같습니다. 아, 그런데 인공지능 분야에서 결국 인간의 노가다가 필요하다는 게참 아이러니하군요. 다음은 스토리지 분야입니다. 파일코인과수험 토큰이 있습니다. 파일코인은 너무나도 유명하죠. 당시 역대 최고액의 ICO 금액을 모집한 기록도 가지고 있습니다. IPFS라는 분산형 파일 시스템의 핵심 모델인데 중앙화된 웹서버 환경인 HTTP와 다르게 분산된 개별 사용자 컴퓨터가 웹서버 역할을 하며 파일 저장소 역할도 한다는 내용입니다. 너무 깊숙이 들어가면 눈깔아서 머리가 아프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하고요. 사실 파일코인의 모델은 비트토렌토나 기존 분산 스토리지 컴퓨팅 모델의 혼합형이라고 할수 있는데 그 안에서 강력한 보안성이 기존 모델들과의 차별점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업비트 비트마켓 기준 저점대비 7배가 오른 뒤 다시 거의 제자리로 백한 상태라서 네, 늦가에 막걸리 한잔 자시고 설설 뒷산에 올라 다 있다 못해 열매가 벌어진 채로 떨어진 알밤 줍는 거 마냥 설설이 줍줍하면 장기적으로 한 번쯤 튀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음은 수웜 토큰입니다. 마찬가지로 분산형 스토리지 모델인데 뭐 어차피 내용 거기서 거기고요. 얘는 특징이 코인리스 세일 이후에 계속해서 하락해서 상장 이후 고점디비 마이너스 70%를 기록 중입니다. 상장된 거래소는 코인리스트나 o k x 를 제외하면 대부분 잡다한 거래소여서 아직 메이저 상장에 대한 여지는 남아있을 거라고 봅니다. 제가 장투용으로 매수하는 종목은 대부분 괜찮은 평을 받았지만 가격은 피가 철철 나는 애를 주로 고르거든요. 그래서 관련 메타가 오기 전에 주목해두었다가 조금씩 모아보는 것도 뭐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마지막은 보안 분야입니다. 누사이퍼 마스크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누사이퍼는 분산 앱, 분산 프로토콜 내에서 사용되는 데이터의 암호화를 컨트롤할 수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예를 들면 A라는 기밀 데이터가 있는데 이 데이터는 온전히 저만 컨트롤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 A라는 데이터를 알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저에게 권한을 위임받아서 데이터를 열람할 수 있죠. 그리고 이 암호화 과정과 데이터 거래 과정에서 누사이폭포인이 사용됩니다. 보안 분야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웹 3.0 환경에서 굉장히 주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분산된 개별 포인트에서도 중앙화된 포인트와 동일한 수준의 보안 시스템을 구축을 해야 되니까요. 누사이퍼는 이미 코인베이스를 비롯한 웬만한 메이저 거래소에 모두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업비트 상장으로 인해 이미지가 상당히 스캠스러워졌지만 김풀을 걷어내면 차트적으로도 뭐 어느정도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저는 이미 보유중이고 코인리스트에서 스테이킹 중입니다. 신규 진입으로는 조 늦은 감이 있지만 종종 매수가 붙을 때 70% 정도씩 뭐 오르내리다 보니까 아직 세력들이 좀덜 털어먹었나 싶기도 합니다. 다음은 마스크 네트워크입니다. 마스크 네트워크는 SNS에서 암호화된 포스팅이나 메시지를 사용할 수 있게 해줍니다. 특히 트위터에서 중점적으로 활용이 되고 있는데 이 내용만 봤을 때 SNS에서 보안 메시지를 보내는 게뭐 대단한 건가 싶으실 겁니다. 근데 이 부분은 마스크 네트워크의 영업 전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웹 2.0 환경인 SNS 유저들에게 웹 3.0 환경을 자연스럽게 연결시켜가는 전략이라고 합니다. 마스크 네트워크를 통해서 유저들은 트위터에서 NFT를 구매하거나 암호화폐를 전송하거나 선물할 수 있습니다. 또한 ITO를 통해서 트위터에서 토큰 세일에 참여할 수도 있죠. 누사이퍼처럼 전천후 보안 솔루션 같은 느낌은 아니지만 일단 웹 3.0에 대한 모토를 확실히 하고 있고 그 안에서 SNS 보안 메시지를 내세고 있다 보니까 트위터 유저들이 하나 둘 마스크 네트워크 유저로 전환되면 뭐 관련 내용은 충분히 디벨롭 될수 있다고 봅니다. 뭐 일단 코베 상장 종목이니까요. 오늘은 지난번 달았던 웹 3.0 테마와 관련된 주목해볼 만한 프로젝트들을 살펴봤습니다. 상당히 주관적인 기준으로 작성된 내용들이기 때문에 공감이 안 가는 부분도 있으실 겁니다. 어쨌든 오늘 본 종목들의 공통점은 큰손들은 이미 눈여겨봤던 녀석들이라는 것 그리고 앞으로 웹 3.0메타에 충분히 묻어갈 만하다는 겁니다. 어쨌든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다음주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